이제 소양상 공략이전에 어하튼 먼저 16층에서 19층까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할까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음.. 뭐 19층도 그렇고 일단 두명씩인데 원거리부터 잡아주시는게 좋아요 원거리부터 잡아주시는게 좋고 어쨌든 이제 원거리 애들이 어 체력도 그나마 좀더 적고 그래서 원거리부터 <놀람> 일단은 굉장히 크는 스킬에 저항기랑 공항완전그 거리 건너주시고 거리 건너주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한명을 잡아야죠 그 남은 걸고생이 나기 때문에 거리이또 잡을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17층에 가면 주술사 한명 있어요? 주술사 한명 네. 처음에 기절로 오면 얘는 기절로 오면 근데 이거 빨간색을 저항기 쓰면 피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내빈 거 집중하고 지이 머리 공격을 이 막기나, 저항기를 막아지요 이제 장판 기술인데 어.. 잠깐 있자네 이거 사슬 묶인 거는 이제 이제 뭐 결빙공이나 이제 뒤로 후방이동 쓰시면 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해제가 돼요 해제가 근데 이제 또 장판 공격인데 여기서 이걸 썼는데도 계속 택! 이제 저항 소리가 들 아예 밖으로 빨리 빠져나와서 딜을 하시는게 좋아요 18층이 금도운동인가? 금도운동인데 여기서는 누굴 먼저 치든 간에 그 친애가 제자리에 있는다든지안 친애가 어 그냥 밖에서 이 이렇게 뭐 돌을 던 던지 이거는 랜덤이어서 뭐 이제 그거는 뭐큰상관없는요 꼭 누구로 쳐야지 이게 남는다. 이번에는 그 이번에는 운동을 쳤군. 운동이 그냥 비정. 일단 얘 원거리 범위는 이제 맞으면 자빠지기 때문에 피하시고, 그다음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얘가 지금 꾸준히 이제 바뀌는 애도 이렇게 원거리 공격을 던져요. 그래서 이원 공격은 꼭 이제 피해 주시고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던지는 돌도 같이 이제 두 개를 범위를 확인해 갑면다 다시. 하고 이게 제 날라온 거지. 피했던 거. 그 다음에는 뭐 이제 한번만 나왔을 때는 택배를 워낙 느려서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, 지고 움직이고, 치고 움직이고. 운동하고, 움직이고그 다음에 이제. 1 9채인데 여기부터 이제 그 1일 퀘스트 금이 걸렸잖아요. 하여튼 중요하니까. 얘네이약아1 9초보다 체험 좀 하는데, 뭐, 굳이 하자면은 천정포 먼저 넣고 하셔도 좋고, 왜냐면 일단은 어 일단은 일자로 이제 넣으시면은 두 명한테 딜다 들어가니까, 뭐 그것도 좀 편한데, 일단 하자면은 원거리부터 잡아야. 잡아야 되는데, 지금 이 원뿔, 이 원주 딜 공격.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요. 이거에 맞아서 이제 공중으로 뛰어져면 이제 두 명한테 합격기 와져 갖고 제가 몇번있따니까 어. 근데 이제 저 상태일 때는 이제 그 <웃음> 지금 제가 중력 장소 왔고 얘가 이제 방향이 틀어졌고 저렇게 된 건데 저게 온전히 들어왔다 해도 그 제가 지금 그 방어막을 이렇게 친 상태잖아요 이때는 저게 미사일 투사체 판정 이었고 저걸 다 막을 수 있긴 해요 이거 안에서는 이거 원래 막을 수 있긴 한데 뭐 지금 뭐 중력장 때문에 얘가 방향도 틀어졌고 지금 이거로 돌는데 16초하고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좀어어 어, 이거 방금 잠시만요 방금 얘가 또이 원구장 이거를 계속 꾸준히 어얘 근접도 근접인데 얘거원 뭐 원주, 모양, 범위, 공격을 계속 피하면서 딜을 하신 거죠. 그러니까, 이제, 무빙을 계속 꾸준히 해주신 게 좋고, 그 다음에, 뭐, 한명 남았을 때는, 뭐, 탈출기든지, 뭐, 할 건, 좀, 이제, 두명 상자들은 훨씬 쉬우니까.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19층 카이 됐고, 어, 소양상은 제가 따로 일단은 올려드려야 될것 같아서, 뭐좀 패턴이나 하는 게 일단은 뭐 이전 층하고는 비교가 안 돼서,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고, 어, 이제 20층 이제 소양상은 이제 다음 영상 어, 확인하셔서 이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